아일랜드 국립공원 1km 전방 앞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 캠핑장을 떠나서 저는 여기 캠핑장을 떠나서 지금 아 국립공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어 그럽니다. 여기 국립공원이래서 바이슨 댁고 이렇게 트레일을 못 가요. 그래서 바이슨을 차에다 둬야 되기 때문에 온도 높. 지기 전에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지금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에드랜드 국립공원으로요. 나츠 트레일 주차장입니다 나츠 트레일은 그렇게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왕복 1마일 예. 제가 처음으로 갈 거는 여기 나츠 트레일이에요. 이게 제일 유명한 거 같아요. 여기 이제 까까 지른 절벽에 이렇게 산이 보통 보면은, 이거, 나치 트레일에서, 열 레달, 사다리 요, 영상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벨렌 국립공을 하면은. 그래서, 어 저도, 저도 가서 한번 사다리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겨울 <놀람> 배은 조심. 강아지는 안 되고. 그래서, 가. 뱀이 안 물리려고 아주 등산을 두꺼운 것인 것 같습니다. 어 모래, 눈, 모래 바람이 심해 갖고 눈에 모래가 들어서. 이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없었지? 그만하더라 You just watching? You're I'm not going home? I don't even want to watch. Sometimes it's. <웃음> <웃음>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주. 중심도 잘 잡고. 괜찮습니다. 만, 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음이에요. 저기, 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완전 죽음이 됩니다. 죽음이에요. 아니, 일단, 땅을 밟아야지. 땅을 밟아야지. 이렇게. 아이고, 또죽음이 또. 이렇게 중심 못 잡다가는, 아이고. 저 위에서는 죽음이. <odeAS _> oh m y g o I'd be careful. That's scary. o k a e got n i g e s e y s t h a n Yeah. We got an i m a g Okay. So, what's g of h i s i a t t l e o n e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 한번 가볼까? 지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직, 또, 또, 또. Right. 아 이제, 이를 썼어요. 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위험하니까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야됩니다. 네. 남들 안가 봐？나는 깊은 데를 한번 가볼까? 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 다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전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전망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a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t 와와 t 와와와와와 o 와와 y 와와와와와와와와와 트일랜드를 한눈에 다볼수 있는 곳 같아요. 예. 한눈에 다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곳. 너츠 트레일입니다. 근데 한눈에 다못 보죠. 저지평선 너머로까지 계속 이어진 공원이라서 서울시 면적보다 넓어요. 맨하탄 뉴욕시티보다 넓습니다. 예, 네, 멋있어요. 아, 그냥 막힘없이 그냥 뻥 뚫려갖고 예, 네. 광야라고 해야되나, 평야라고 해야되나 네. 네. 그냥 지평선이 쫙 보여서 눈이 시원합니다. 바람도 여기 시원하게 쫙 불어오고요. 네. 여기 예, 계곡 인가봐요 예, 비가 오면 은 그래도 여기 물이 고여서 이렇게 나무들이 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들랜드 국립공원 이잖아요 왜 베들랜드 국립공원 이에요 여기에 원래 살고 있, 살았던 고살 아, 라코타 인디언 부족들이 예, 땅을 보세요 다 이래요 그냥 다 이러니까 여기다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예, 말 타고 어디 막걸리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 보고 아못 가실까 그, 아, 그랬답니다 나쁘라는 예, 여기 인디안 말이랍니다 못 예, 가실까 모가지가 모가지가 한국말로는 모가지가고요 여기 인디안 말로는 모카시카 영어로는 b bad. a 그래서 b a d l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웃음> 그럼 다른 데다 갔네요 다음 출 코스 같이 가 봅시다 뾰족한 거가 형성된 거는 이 2800에서 3000만 년전 7500만 년전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화석이에요 음, 굉장히 크구나 Oh, a h yeah. alligator. a l l i g a t o what's u It looks fake. Fake? Isn't it? It's like bronze. Right. It, and it probably is because of the elements out here. They couldn't put something that was real and died. Because they disintegrate. <laughs> yeah. <laughs> <laughs> Alligator. Interesting. Oh, the r a e Alligator. Yeah. By p i l o w And what? And keep t h e r 없어. 여기는 캠핑장이에요. 아직 국립공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저기 저기 제 차가 있어요. 요게 제벤입니다 발센 여기 있고요. 발센 무서워서 여기까지 못 와요. Battery level is low, the aircraft will go to the home point in 10 seconds. Go home.